안녕하세요. 익숙함 그리고 조금 특별한 공간과 음식을 지향하는 아티피크의 우두위 지메인입니다. 이번 10월에는 프렌치키즈의 우드앤파이어를 접목한 안제이 셰프의 시그니처 요리와 브르고뉴 바데미미르 와인 2종을 페어링하여 선보입니다. 페어링하는 샤또드 샤샤 몽라시의 엉주로노블로 특유의 오크터치와 피니시가 차콜 그릴된 샐러드와 생선 요리에 잘 매칭되며 메인 요리와 매칭하는 샤또드 샤샤 몽라시의 루즈는 신선하고 은은한 과실미와 더불어 튼튼한 구조감과 클래식한 피노 누아입니다. 감사합니다.